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신기한 제품 뭐 신기하진 않아요 스위치가 신기할게 있나요 오늘도 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 확대 시켜주세요 이거 뭐 같나요? 한글화돼 있어요 포탈 네, 스위치 이것은 뭐냐면 캠핑카에서 사용하는 직류 스위치 입니다 8채널 8개까지 제어되는 스위치고요. 중국 공정에 의뢰해 가지고 요 부분은 한글로 다 만든 거예요. 글자를 의뢰해 가지고 만들었고요. 자, 요거는 한번 그냥 바로 사용법을 해볼게요. 요건 터치스크린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 스위치입니다. 요게 스위치고 여기 보면. 퓨즈가 8개 달려있네요. 한번 전원을 꼽아보겠습니다. 어, 이거 시공할 때 저는 그냥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거잭을 썼는데 시거잭 쓰면 절대로 안되겠죠? 꼽아봤습니다. 꼽았더니 다시 꼽아볼게요. 여길 봐야 돼. 자, 전원이 들어왔죠? 이거 8채널 터치스크린 스위치 입니다 펌프라고 적었는데요 그냥 1번 스위치에요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 3번 스위치, 4번 스위치, 5, 6, 7, 8 끄고 끄고 그러면 이 터치스크린 조작부에서 전원을 껐다 키면 실제로 스위치는 여기서 껐다 켜줍니다 연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전선을 따고 단자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8개 채널 있죠 그래서 전선을 하나씩 따 가지고 연결하면 돼요 이거는 사실 일반 고객을 타겟으로 한 제품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글씨를 쓰기잖아요 쓰시는 제품마다 글씨가 다 다를 텐데요 어떻게 맞춰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캠핑카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글자 보이시죠? 최소 10개 정도 단위로 주문을 해 주시면 이 표면 스위치의 터치스크린에 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필요로 하는 8개. 어떤 데는 뭐 특별한 걸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조명을 뺄 수도 있고, 여기 인버터를 빼먹었어요, 제가. 인버터를 넣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자를 다르게 하고, 여기 업체 이름도 새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문을 의뢰하면, 제작에는 한 5일, 그리고 한국까지 넘어오는 데는 2주, 최대 2주? 최대 2주까지도 걸릴 것 같아요. 2주, 3주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이런 터치 스크린 스위치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직류 스위치에요. 직류 스위치인데, 퓨즈가 8개 있죠? 퓨즈는 지금 여기 꼽혀 있는 건 매다 15A, 15A짜리, 아, 1 5어 10A짜리가 꼽혀 있는데, 만약에 이 퓨즈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쓰는 장비에 맞춰가지고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쓴다. 냉장고 여기 냉장고 있나? 냉장고 여기 있네. 냉장고 2번입니다. 냉장고를 쓴다. 그럼 2번 퓨즈를 냉장고부터 로 40에서 50W거든요. 12V에서 40이면 5암페 정도네요. 몇 퓨즈? 여기 꽂혀져 있는 거1 5암페어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한5암는 너무 작고 뭐한6암페 정도로 아니 10암페어로 해가지고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표준은 맞춰서 쓰면 되고 만약에 이거는 지금 직류 스위치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로 교류 스위치를 만들고 싶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었냐면 교류 텔레비전을 끄고 싶다. 텔레비전 여기 교류로 굳이 끌 필요 있나요? 여기 인버터 만들어가지고 인버터 끄면 다 꺼지는데. 그리고 교류 냉장고래요. 냉장고 장기간 안쓸때 냉장고를 끄고 싶다. 근데 장기간 안 쓰면 인버터도 어차피 끄잖아요. 여기서 인버터 끄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차에 어떤 차이는 특수한 장치가 있어가지고 꼭 껐다 껴야, 껐다 켜야 하는 교류 제품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증류 스위치라고 했죠? 여기다가 t c a c 릴레이 하나 닮으면 돼요. 업체시라면 혹시, 설마, 릴레이 다는건 아시죠? 여기다 릴레이 달면 됩니다. DC 전류로 AC 전류를 제어하는 릴레이 많아요. 그런 거 용량에 맞춰가지고 달면은 이 스위스 로 DC 스위치로 AC 제어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캠핑카를 직접 제가 만들진 않아가지고 이 스위치에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드릴 수 있는 건 스위치 8채널이다. 그리고 이스위치에 그림이랑 글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제작해 드릴 수 있고요 그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세요 그럼 그거 잘라가지고 붙여줄게요 그리고 업체 이름도 위든지 아래든지 새겨드릴 수 있습니다 뭐그 정도까지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최소 주문 수량은 10개정도로 보고있는데 이거 한개 주문받아서 한개에 판때기 만들 수는 없어요 10개정도로 보고있는데 모르겠어요 공장이랑 협의하면 5개까지도 될지? 그건 얘기를 해봐야 돼요 봐야지 알겠고 요거는 캠핑카 제작업체들을 위해 준비한 오! 느낌좋아요 8층을 스위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한테 팔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이대로 만들고 글자를 새겨버리지 말까? 아니면 12345678번이라고 만들까? 아니면 일단 인버터만 한번 넣어볼까? 스티커를 붙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알려주세요. 스티커도 스티커 중에 터치스크린 되는 스티커 있죠? 있겠죠? 붙여도 터치 스크린 되는, 네. 뭐 여기 비닐에도 있으니까 그런 스티커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스티커를 만들면 스티커를 딱딱딱딱 붙일 수 있게 해주면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소개한 건 업체들을 위해 준비한 팔채널 스위치입니다.